이념의 로블록스. 으, 으. 이 감옥에 갇힌지 벌써 10년. 세상 밖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? 이 감옥에 갇힌지 벌써 한 시간. 난 너무 탈옥하고 싶다. 쓱싹. 신입 어? 신첨. 한 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벌써 탈옥을 하고 싶다고? 아니요 탈옥을 하고 돌아온 지한 시간입니다 아 어쨌든 오늘 응. 우리 동료들과 여기에 나갈 거있어 어이 응? 준비되겠지? 네 그렇습니다 응,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게 어이 이곳을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게 저기 옆에는 레버를 누르시면 됩니다 호흡. 그렇군 역시 똑똑해 조가영 저 레버를 못 내려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못 나간 거였어. 보통 감옥 안에 레버가 있나? 음, 그러게. 이겨 뭐? 자 이제 앞으로 가보자고. 오. 어이 친구도 나고 나가고 싶대. 갇혀진 사람들이 있어. 그러게. 근데 뭔가 아래가 수상한데. 어, 그냥 가도 되는 건가? 오! 오! 오! 오! 난 진짜 오! 힘들게 살았어. 오. 오, <웃음> 이거 발분 나 내려가는 거네. 와, 설마 설마 와. 했는데. 여기 키가 있어. 이 키로 뭐 쓰는 건가? 자 보자. 와, 이 감옥 탈옥하긴좀 힘들겠는데? 감옥에 나온 게 오. 문제가 아니야. 어, 되게 어려운 맵이네. 그러게. 콸콸콸 어. <웃음> <활컥컥> 쏟아진다. <웃음>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아 여기 부서진 자국이 있어. 조심해야 돼. 와, 그 어, 어떻게 어떻게 빨리 가지? 빨리 갈수 있어 그냥. 어~~ 아 점프 뛰니까 살았어. 그러네. 어, 짠. 오. 뭐야 피지콜. 나 <웃음> 엄청났다 방금. 아, 진짜 엄청났다. 어, 아 그래, 앞에 그래, 있는 그래. 저걸 조심하라는 것 같은데. 오케이 오케이. 자 내려오고 바로. 지금야. 오. 오, 나 죽을 것 같아. 오, 어, 어, 오거 아니야? 병사다. 병사한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고? 어? 아, 아 머리를 밟으면 돼. 머리, 머리 밟아. 병사 머리. 슈퍼 마리오처럼. 어, 어, 나 그냥 무시하고 왔어. 나도 피했어. 어. 밟을 수 있군요. 나쁜 어. 애들은. 아, 아까 열쇠로? 아, 아. 뭐야? 어? 야 아, 거기 열면 어떡해! 아 이거 열었다 죽었어! 함정이야 여기도? 아, 아, 아, 아 뭐야 이거 함정이었어! 아 상자에 잡아 먹히는거 봐봐! 어, 어?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? 어? 여기 아이템 있어 여기 여기! 여기 아이템 있어!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여기도 열어볼게 여기 열어본다? 오? 어? 아! 너 닭됐어! 우리 <웃음> 우리 귀여운 닭돌아 집에 가자 이제 내가 가자 닥돌아 빨리 와라. 거거댁여기도 여기 어? 여기 열수 있는 건가? 이쪽으로 가야 되나? 막 꼬꾸댁. 꼬꾸댁. 오! 이거? 조심. 아래 함정. 응? 아래 함정. 이거 밟지 마. 밟지 마. 밟지 야 돼. 이거 밟지 마야 돼. 발 보면 다 튀어나올 거야. 와! 꼬꾸댁. 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귀엽네. 저다 레버를 내리고 자 그래요. 여기 점프 잘해야 된다. 오, 오, 오, 자 병사들 오, 오. 얼굴 봐봐. 야이 녀석들. 어닭야 뭐야 다가 너왜 이렇게 잘 싸워? 어. 야. 오야 야.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꼬꼬댁 너무 잘 싸우고요. 나, 어, 나 뭐야. 그냥 다가 아니야. 나 쌈딱이야. 쌈딱이었어? 조심 밟고 오 어, 함정이다. 너 함정이야? 음, 밟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걸? 한번 봐야 볼까? 궁금한데? 오 이렇게 나네! 와 진짜 밟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거야 으! 조심조심 조심조심! 조심, 오와 이게 뭐야? 어? 방금 앞에 지가는거본것 같아 어? 이쪽이다! 이쪽이다 탁탁순아 네 저주를 꼭 풀어줄게 너 근데 너, 음. 황금알 나? <웃음> 그건 거의야. 아, 그래? 거의였니? 그건? <웃음> 응, 거의야. 어? 어, 여기도 친구가 있다! 친구야! 어! 어! 어, 놀래라! 뭐, 왜, 왜 떨어지는 거지? 왜 떨어지는 진짜, 거지? 진짜 공격인가? 내가 한번 가볼게. 뭐지? 어? 아. <웃음> <웃음> 왜 떨어진건데? 왜 떨어진건데? 모르겠어 아나 저주에 풀렸어 어나 사람으로 돌아왔네 안돼 나 다기 때가 좋았는데 그왜왜왜왜왜왜 떨어지는거지? <웃음> 어? 아 누군가가 땅을 실패하면 되나봐? 어, 어 봐봐 이렇게 되잖아 저 친구가 어... 계속 점프를 안하고 걸어간다 저 오케이. 친구 트롤이다 트롤! 드롤. 도망가 빨리 뉴비야! 나..나..나는 기다렸다 갈래 오! 아! 죽었어! 쟤 사람이야? MBC 아니야?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 그치? 사람인 거 같아 자오 앞에 이거 뭐야? 오 뭐야? 던전이야 뭐야? 이쪽으로 가볼까? 일단 들어가볼까? 유적지래! 오. 유적지야 여기가? 오! 응. 와 뭐야 네. 우리 우리 감옥을 탈출하는 거 맞지? 어, 이거 불안한데? 뭔가 빨리 내려야 될거 같은 느낌? 오 어, 뭐야? 헤? 뭐야? 보름 아 이거 타고 가는 거네 타타타타이 인용이다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자 이거를 이제 오, 오, 무서워. 오 무서워. 이, 이거 오, 운전하는 거마오오오야 어, 어. <웃음> <웃음> <와> <웃음> 이거 너무 너무 수지 넘치는데 아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오오어이 까다 까다 까 병사 병사 아와 어. <웃음> 완전 수리 넘쳤다 저거. 아저좀 저거 재밌는데? 좀 불안하냐 이 엘리베이터. 어 아, 뭐야? 어. 뭐야, 오서. 아 이거 이거 귀신의집 아니야? 와 뭐야? 잠깐만 이거. 잠깐만. 이거 밟아야 돼, 이거. 오! 밟는 거 아니야. 저거 피하는 거야. 아. 저 발판 밟는 거 아니야? 발판은 난 밟는 건줄 알았더니. 에, 무서워. 음. 뭐야? 어? 이렇게 되면 잠깐만 댕강? 어이 <웃음> <웃음> 어이 어어? 어, 안녕? 빨리 와나 나, 나 먼저 간다 <웃음> <웃음> 댕강 댕강 흡! 흡! <웃음> 어 뭐야! 어어어! 해골 머리 밟아! 어 해골 해골 뭐야 해고 오면 밟고요 빠빠 아 됐다 아! 아! 아! 어허어 어, 아프다 나 개피야 피가 없어 빨리 도망쳐 빨리 스폰을 밟아야 해갔다어 아, 이거 움직이는 타워인데요 근데 여기 레버가 있어 됐자 어? 어떻게 가는 거야 걔는 <웃음> 위에 올라가면 돼 아그 이거를 밟고 점차점차 올라가는거지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요. 아니네요 좀 어렵네요 흡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점프 점프. 어! 오케이 나 꼭대기 왔고 잘 오고 있지?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거 계속 올라오면 돼흡 오케이 야, 여긴또 뭐야? 자, 이거 일단 빨리 뛰어가야 돼. 아닌가? 아니구나. 발 보면은 왠지 얘네들이 칼 휘두를 것 같은 느낌. 한 번만 해볼까? 나 궁금한데. 와! <웃음> 칼이 <웃음> <웃음> 아니었어. 오케이. 오케이. 어, 밖으로 온것 같은데? 어? 응. 어? 이거 탈출각? 와. 보자, 보자. 아 이번에는 말을 타고 가네요. 음. 와 말이다. 야. 또 무덕, 뭐, 또 무덕, 뭐, 또, 또, 또. 오 점프, 말 점프랩. 야 신세계. <웃음> 우리 우리 대체 무슨 존재였던가. <웃음> 말도 잘 타. 아이거 완전 중세 시대인가 봐. 이야. 오와 신나는데 이거 재밌다. 와. 오. 와. <웃음> 오 거의 다 왔다. 완전 신나고요. 우와, 어, 뒤에 어, 부서... <웃음> 와 뒤에 부셔진다 와너 빨리 왔으면 죽을 뻔했다 와나 아, 죽을 뻔했어 코앞에서 멈췄지 뭐야? 보자 보자 오! 뭐야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? 여기가... 탈출한 게 아니었나봐 더 가야되나봐 또 엘리베이터 타야되네 잠깐만! 뭐... 이거... 뭐... 보통 점프웨은 아니었나봐 왜? 여기 완전 진짜, 진짜 중세시대인가봐 드래곤이 있어 드래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진게 아니라 무슨 용사님 같은거 아닐까? 그런가봐 어떡하냐 이거 드래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. 가자 저 드래곤 만날거 같은데 왠지 느낌 쎄야죠 와 큰일났다 너무 무서운데 여기? 왜왜? 저 드래곤 봐이 어, 어,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라고요? 이거 와 불! <웃음> 와뭐 어떻게 이거? 뭐야 이거? 아니 가저 쿨타임 내 빨리 뛰어가는 건가? 지금? 지금 거야? 뛰어가는 거야! 아 옆에 길가에 숨고 숨고를 해서 갔네 정도는 뭐으 도망쳐 그 다음 구역에 숨어야 돼윽읍 모지랄 거야 들어보나? 어, 안녕. 진짜... 아너왜 이렇게 화가 났니? 어,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? 지나... 거아 지나갑니다. 오, 오, 오, 오. 오 어, 여기 성문인가봐. 여기가. 네. 어? 와? 뭐야 여기? 용이 지키고 있고 대검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곳.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? 오늘 내로 탈출할 수 있는 걸까? 글쎄. 쫑, 쫑. 이렇게 깊은 곳에 빠졌다. A few moments later. 대체 왕이 누구길래 이성의 주인이 누구요? 누구요? 누구요? 얼굴 좀 봅시다. 낯짝 좀 보자. 어 뭐야 여기 콜로세움 싸우는? 콜로세움에서 전투해야 되나 봐. 어! 뭐야! 가자! 우와! <웃음> 우리 20마리 잡아야 하는데! 아 얘네 다분리쳐야지 우리가 아! 야! 너무 강한데요? 우리는 좀 칼도 안 주고 싸우라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? 나는 끝났어! 나 아, 끝났다! 이겼다! 콜루수움의 어. 승리자 어! 이 열쇠 여기다 쓰는 건가? 어! 여기다 쓰는 거다! 오! 어! 보석 상사다! 없는데 아무것도?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김 뭐야? 빠졌잖아 김 빠지게 하네 글롬보 하나도 있을 줄 알았네 설마! 깼다 아! 깨... 깼다? 우리 깼다 <웃음> 자 여러분들 저희 깼어요 이겨멘 자 여러분들 저희가 엄청난 감옥을 이렇게 탈옥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중세시대의 감옥에 갇혔나봐 그랬나봐 무서워 죽을 뻔했네 너무 재밌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재밌네 이거 자 그러면은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